네, 안녕하세요. 금일 서버리스 컨테이너 트랙에서 이 AWS에서 컨테이너 운영하기 그리고 로사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우수연이라고 합니다. <웃음>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저는 지금 IBM에서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링 팀에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컨테이너 AWS 커뮤니티 빌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WS 한국 사용자 유저그룹의 어, 대학생 모임 운영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g d g 클라우드 코리아 오버나이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표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어,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는 왜 클라우드를 사용할까요? 저희는 왜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고 어, 요즘 또 이렇게 많이 채택을 하고 있을까요? 인프라를 운영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클라우드의 패러다임은 장표에 보는,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발전해 나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하던 그런 코로케이션 방식에서 가상 머신이 등장하고 컨테이너가 등장했고 지금은 이제 서버리스 시대가 도래했죠. 근데 이게 점점 개발자나 운영자가 컨트롤할, 컨트롤할 영역은 점점 추상화되고, 그리고 이제 매니지드 돼서 제공이 되게 돼요. 이게 결국 어, 어플리케이션을 위함이거든요. 제가 아까 앞서 질문드렸던 내용의 답변도 결국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우리의 비즈니스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우리의 비즈니스에 가장 알맞는 선택을 해야 할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 이런 컨테이너를 채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도 어, AWS에도 수많은 컨테이너 서비스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서비스들을 이제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서비스가 우리의 뭐 환경, 우리 조직 상황, 혹은 나의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지 이런 거를 좀 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어, AWS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로사 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WS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좀 알아보면요. 어, 제가 준비한 건한 8가지 서비스에 뭐 한두 가지 옵션? 요, 요 정도에서 한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AWS에서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좀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170여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어 컨트롤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 내가 AWS, AWS를 사용하게 된다면 마주칠 대표적인 10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리려 하고요. 요 파스형 서비스 2개와 서버리스형 서비스, 뭐, 두세 개, 그리고, 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어, 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파스형 서비스인 라이트일과 엘라스틱 빈스톡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제, 라이트 세일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에 구축된 그런 리소스들을 통해서 저렴, 저렴한 비용으로, 되게 간단하게 네,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워크로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내가 인프라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혹은 어, AWS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경험이 많지 않아도 좀 쉽게 내 홈페이지를 포스팅하거나 아니면 뭐 개발 워크로드를 구, 구축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어, 구축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 세일이라는 서비스에 2020년도 리인벤트에서 컨테이너 기능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컨테이너 기능도 라이트 세일답게 개발자가 도커 이미지를 좀 클라우드에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배포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앱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플한지 같이 한번 어, 따라가 보자고요. 먼저 이제 이 라이트 세일을 시작하게 되면 컨테이너 기능을 어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기 위해 시작하게 되면 리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리전은 기존의 라이트 세일에서 제공하던 리전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에게 맞는 내 환경에 맞는 그런 어 스케일 즉 서버 용량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컴퓨트노드의 어 스펙이라던가 뭐 사이즈 몇 개나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내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해서 조금은 이제 비용을 최적화 시킬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뭐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스케일링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준비되면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웹 콘솔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AWS CLI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필요한 내역들인데 예, 저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간단하게 엔진엑스 웹서비스를 음, 웹서버를 띄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유니크한 이름을 지어줘야 되고 저는 그냥 엔진엑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용할 도커 이미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업을 통해서 어, 퍼블릭 레지스트리로부터 이미지를 받아 올 거고요. 그리고 이 런치 커맨드라는 걸로 특정 옵셔널한 파라미터와 뭐, 알그먼트 같은 것들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타임에서 사용할 환경 변수도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리스날 오픈 포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HTTP 80 포트를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뭐, HTTPS나 혹은 TCP UDP 이런 포트들도 충분히 오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밑에 보이는 거는 퍼블릭 엔드포인트인데 음, 이제 외부에서 트래픽이 들어오면 은디폴트 도메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얘가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 어, 라우트되도록 되도, 설정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트래픽을 받기 위해 퍼블릭 엔드포인트 정보가 오른쪽 아래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셀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음,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도커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앞서 제가 엔진엑스에 올리는 예제에서는 그 도커허브에서 이미지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뭐 충분히 커스텀 레지스터리를 내가 라이트 세일에 푸시해가지고 이제 커스텀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엘라스틱 빈스톡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AWS 서비스들을 되게 결합해서 빠르게 구성한 다음에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Java, .NET, PHP, Node.js, Python, Ruby, Go와 같은 이런 웹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올릴 때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 앞서 제가 라이트 세일을 설명한 것보다 사실 조금 인프라적인 설정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 이게 뭐 단점이 아닌 게 장, 장단점을 논하다기 보다는 내 서비스가 조금 커지고 트래픽을 좀 받게 되었을 때는 어, 오히려 이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Elastic Beanstalk을 사용하게 되고, Beanstalk 역시 Docker 어, 컨테이너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지원을 합니다. 역시나 얘도 간단하게 Docker 이미지 하나를 비, 어,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자면요, 이 플랫폼에서 Docker 선택한 이후, 이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AWS 인프라들을 프로비저닝 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뉴에 어, EC2 인스턴스도 만들어주고, 엘라스틱 IP도 생성해주고, 뭐 시큐리티 그룹도 만들어주고, S3 버킷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비니스톡이 딸려서.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어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설정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고 디플로이 할 건데요. 그냥 통캣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캣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제이션 파일 하나 올리고 이제 디플로이를 하면. 바로 이렇게 퍼블릭 도메인이 생성이, 생성이 되고요. 사실 퍼블릭 도메인은 이미 생성되어 있었지만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배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파스 서비스 두개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단일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룬다면 그 라이트 셀이나 엘라틱티빈 스톡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음, 이 중에서 aws를 만약 처음 시작한다 그리고 aws 경험이 많이 없다 하면은 라이트 세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어, 비용은 조금 더 라이트 세일보다 들지만 어, 좀 내가 가, 고, 어, 가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가용성을 고려해야 된다면 엘라스틱 빈 스톡을 사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되는 컨테이너 서비스들인데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표적이죠. 정말 대표적이고 인기 있는 서버리스, 어, 서버리스 컨, 서비스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람다 또한 2020년 리인벤트에서 이 컨테이너 기능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 AWS에서 기존에 그 제공하던 모든 람다 런타임들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람다 런타임 API를 구현해서 어, 내 코드와 종속성들을 추가한 그런 커스텀 이미지를 빌드하고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오, 오른쪽 아래 에 도식을 그려놓은 거는 어, 람다 함수가 이런 어, execution environment 즉그 실행 환경에서 실행 환경이라는 그런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이 돼요. 근데 이 환경이, 환경에서 실행이 될때 런타임 API를 통해서 이 람다로부터 어, 이벤트를 요청하고 그리고 또 펑션 코드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제 람다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이랜다 런타임 API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원래 기존에 기존에 제공되던 이 베이스 이미지의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어, 그 런타임 인터페이스 클라이언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서 애초에 나오는데 제가 만약 커스텀으로 사용자 정의 런타임용 이미지를 배포하고 빌드하려면 이 적절한 어, 런타임 인터페이스 클라이언츠를 추가해줘야 돼요. 제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또 AWS가 오픈소스로 그 람다 RIC, 즉, 람다 런타인 클라이언츠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적, 적당한 그런 것들을 어 찾아가지고 추가를 해주면 쉽게 기본 이미지를 만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눅스 기반 컨테이너 이미지만 제, 어 이렇게 지원을 해, 지원을 합니다. 엠러너 네. 같은 경우에는 엠러너 서비스는 요즘 되게 많이 대세가 되고 있죠. 얘는 이제 매 애플리케이션에서 API나 아니면 매뭐 애플리케이션이나 API를 좀 대규모로 빠르고 어 거의 풀리 매니지드 하는 그렇게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 어 완전 관리형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람다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람다가 펑션 단위로 동작을 한다면 이제 이 엠러너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애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 세 가지 컨셉을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요 이제 서버리스에서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동시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앱러너는 어, 애플리케이션이, 어, 롱러닝, 그니까, 오, 오래, 시, 오래 이렇게 실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실행, 오래 실행되는 동안 단일 인스턴스에서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람다의 경우에는요 이제, 펑션 하나가 하나의 요청을 받기 때문에, 그, 음 하나하나별로, 단건별로 다 콜드 스타트 이슈가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 근데, 이제, 이엠 러너에서는 그런 콜드, 콜드 스타트 이슈를 없애고, 그리고 지연 시간을 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트 이슈인데요. 어, 현재 엠 러너는 스테이트풀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 요청은 독립적으로 처리가 되고 로컬 스테이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엠 러너를 사용을 할 거라면 처음에 초기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부터 좀스테이트리스하게 스테이트, 설계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스테이트를 저장을 해야 된다면 이제 뭐 다이나모 디비와 같이 그런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어, 외부 데이터 스토어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인스턴스 외부에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방식을 뭐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엠 러너에서는 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좀 제한되어야 되고요. 요거 AWS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그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딱하나예요 뭔가 내가 인프라나 배포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좀 경험이 좀 없어도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어 컨테이너들을 빌드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그, 그, 그게 그 서비스들이 고가용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컨테이너의 서버리스 서비스 서버리스 서비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 파게이트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 이거 이미 다들 알,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뭐 ECS나 EKS 이것도 뒤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ECS나 EKS에 컨테이너를 올리는데 컴퓨팅 어, 인스턴스를 어떻게 띄울 건지 선택을 하게 돼요. EC2와 파게이트라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고요이 EC2의 컨테이너를 올리는 경우에는 이 EC2 인스턴스를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프로비저닝도 해야되고 상황에 맞게 스케일링도 해야되고 뭐 관리도 계속 해야되죠. 그리고 어... 아이고 그쵸? 그쵸. 그럼에 반해서 파게이트를 쓰는 경우에는 파게이트는 서버리스라고 했잖아요. a w s 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태스키별로 관리를 해주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파게이트를 쓰면 좀더 어 인프라의 설정에서 벗어나서 애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비용도 똑같습니다. 비용도 내가 EC2에 올리게 되면 이 EC2 인스턴스의 비용을 그대로 청구를 받게 되는데 파게이트에 올리게 되면 이제 테스크 단위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비용 또한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관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파게이트가 서버리스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싼데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대규모의 스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스턴스에서는 EC2가 좀더 싸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두 개의 비용을 비교하는 거는 그 사실 AWS에서도 뭐 요금 계산기나 이런 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 환경에 맞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적당한 어,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비교한 표인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 비용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갈게요. 비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음,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펑션 단위로, 그리고 밀리세컨드 단위로 청구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리퀘스트가 없으면, 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엠러러는 컨테이너당, 초단위로 이제 비용이 청구가 되고, 얘는 이제 리퀘스트가 없어도 청구는 돼요 하지만 어 요청이 없거나 CPU가 이렇게 뭐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은 좀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크 어 단위로 얘도 똑같이 초단위로 청구를 하는데 얘는 정적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청이 있든 없든 어 정적으로 책정된 비용을 청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커뮤니티 데이에서도 이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한 그런 사례들을 어몇 가지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좀더 자세한 활용 사례가 듣고 싶으시다면 저런 제가 표시해둔 그런 어 세션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알아볼 텐데요. 이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소규모 컨테이너를 좀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많아지면은 좀 어떻게 될까요? 컨테이너가 관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지겠죠. 관리하기도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뭐폭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많아지는 경우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딱정갈하기 그래서 이 주체의 이 관리를 하기 위한 그 주체를 저희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마치 이 오케스, 오케, 오케스트라를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처럼 이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이 지휘하는 그런 개념인거죠. 그래서 이 AWS의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EKS와 ECS라는 게 있는데 어이두 개는 비교를 할때 그냥 설계 철학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이 ECS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컨테이너 운영의 단순성, 그리고 심플함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EKS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오픈소스인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해서 좀 그거,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유연한 확장성을 고려해서 어, 개발이 되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ECS는 운영의 단순성과 간편함을 중점으로 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로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들을 미리 좀 선발해서 제공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그런 설정이나 복잡한 과정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대규모 서비스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단순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컴퓨팅 옵션이라든지뭐 네트워크 이런 보안 이런 옵션에 대해서 좀 복잡한 설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제약이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EKS 같은 경우에는 어 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되게 유연한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생태계에 있는 그런 엄청 다양한 솔루션들 그런 것들을 어, 활용해서 유연하게 확장을 할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 뭐 다른 퍼블릭,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오픈소스라든지 이식이 좀 쉽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두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쿠버네티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시거나 혹은 어, 컨테이너에 대한 어, 인프라 지식이 많지 않으시다면 ECS를 처음에 사용하다가 나중에 EKS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선택할 만한 그런 선택지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이 ECS 애니웨어와 EKS 애니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내 데이터 센터에서 내 온프레미스 내온 환경에서 ECS랑 EKS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예요. 그래서 ECS Anywhere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나 저 ECS 에이전트를 내 서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내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함으로써 어, ECS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AWS 리전과 또 연결이 되게 되, 되고 AWS 리전에 음, 컨트롤 플레인이 위치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EKS Anywhere 같은 경우에는 그 EKS 오픈소스 버전인 EKS 디스트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EK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Red at o p e 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사, 로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사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어, Red at OpenShift on AWS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번역해도 AWS에 올라간 Red at OpenShift인거죠 그러면 이게 OpenShift가 뭔데? 라는 질문을 하실텐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OpenShift는 사실 엔터프라이즈급 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플랫폼이에요 그럼 또, 또 궁금하죠 그럼 쿠버네티스와 OpenShift의 어, 차이가 뭘까요? 이게 오픈시프트는 사실 그냥 쿠버네티스이자 그 이상의 좀 확장된 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드리자면 쿠버네티스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오픈시프트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라파나라든지 프로메테우스, 뭐 텍톤, 크라이온 그리고 레드코어 OS같이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데 어 그리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솔루션들이 패키지처럼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은 또 레드엣에서 어뭐 버전이나 보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처음에 점검을 하고 검수를 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사실 발표 초반에 설명했듯이 저희 오늘 패러다 오늘날 패러다임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똑같이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과 뭔가 쿠버네티스 컨, 어,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도입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요즘. 근데 막상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내가 쿠버네티스를 직접 관리하려다 보니까 어,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안적 이슈인데 요 밑에 이제 출처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 올해 쿠버네티스 보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요게 이제 DevOps 엔지니어, 엔지니어들이나 그 보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에요. 근데 이 밑에 7%를 제외한 93%가 1년 사이에 운영하던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환경에서 보안 이슈를 경험했다. 보안 사고를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밑에 장표에서볼수 있듯이 이 이런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뭔가 매출에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뭐 고객을 잃은 경우가 31%나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오른쪽에면 아래 보면 55%라는 반 이상의 수치가 실제로 이제 앱, 보안이라는 이슈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출시 일정을 뭐 딜레이하거나 이렇게 어, 지연시켰다는 그런 결과도 있죠. 그래서 이 보안적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 이 그림 다들 익숙하신가요? <웃음> 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체에 대한 부담이 부담이죠. 이게 왜냐하면 어, 컨테이너 환경과 쿠버네티스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을 하려면 그 어떤 오픈소스가 지금 나한테 맞는지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오픈소스가 우리한테 적합한지 그런 선택을 하는 것부터 어, 시간과 인력적으로 리, 리소스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제한된 시간과 리소스 내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한 만큼 그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어,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쿠버네티스가 내 비즈니스와 내 어플리케이션과 어, 어떤 이런 어, 연관을 가지고 어떻게 원활하게 작동하는가 그 환경을 어떻게 구성, 구성하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것들에 있어서 미리, 주, 미리 준비된 그런 전체적인 스택을 미리 준비해놓기 때문에 조금 더 초기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오픈시프트가 AWS에 올라간 서비스가 로사라는 서비스가 2021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어, 특징만 간단하게 네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개발자가 AWS 콘솔을 통해서 이 오픈시트, 오픈시프트를 시작하고 AWS 내에서 이제 뭐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이렇게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청구 또한 AWS 리소스와 오픈시프트 두 개를 사용하지만 전부 다 AWS 내에서 이제 단일화돼서 청구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기존의 기업에서 어, 약정이 걸려 있었다면 AWS에 그걸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 레드웹과 AWS가 이제 협업해서 그런 통합 지원 어 채널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WS에 많은 수많은 그1 7 0개몇개 이상의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통합해가지고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WS에서 로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요 로사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면 이 활성화되는 과정이 사실 레드엣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시작을 하면 이렇게 레드엣 하이브리드 어, 클라우드 콘솔 에 어, 리디, 리디렉트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사 클러스터를 어, 생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컨테이너 환경을 기업 입장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 이 클러스터 구축이나 운영이나 개발에 필요한 그런 s r e 팀이 있다면 조금 더쿠버네티스를 어, 그냥 도입하거나 이제 오픈시프트그 오픈소스 버전의 OKD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Fully Manage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어, 처음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한 10가지 정도의 서비스와 기능을 제가 그냥 진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단일 컨테이너나 소규모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지금 당장에 AWS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퍼스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게 렇 그게 아니라 이제 어, 내가 정말 애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하고 싶고 서버리스, 어, 서버리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뭐 람다나 엘러너 같은 그런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선택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제 뭐 어떤 게 좋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대규모 트래픽을 갑작스럽게 받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람다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네, 만약에 그리고 각 리퀘스트별로 완벽하게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되야, 격리가 되어야 된다면 람다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 큰 규모의 그런 컨테이너라이즈드 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데 뭐 예, 예측이 돼요 대충 뭐 낮에는 트래픽이 높고 밤에는 트래픽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런 식으로 이 예측이 되면은 앱 러너를 사용하는 게 이제 인그레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비용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용성이 높, 그 엄청 높은 아니면 트래픽이 엄청 고그 트래픽을 받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해야 된다면 파게이트를 이용해서 뭐 ECS나 EKS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오늘 발표가 사실 AWS에서 컨테이너를 시작하고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뭐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그냥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음, 좀더 자신의 비즈니스와 자신이 지금 처한 그런 환경에 있어서 어, 적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우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